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강사 김세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피드백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피드백 해드릴 영상은 트레플립 3킥입니다 그동안에 알리 피드백, 뭐 키플립 피드백, 여러 영상들을 피드백을 해드렸었는데요 제가 한동안 피드백 영상을 안 만든 이유는 저한테 메일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이 메일들을 보면 영상들이 다 기존에 제가 올린 피드백 영상과 동일한 이유, 비슷한 이유로 실패한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안 해드렸고, 쓰기킥을 피드백해달라는 영상은 거의 처음입니다. 거의 탈것 같은데, 음,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발 캐치 연습 영상이고, 두 번째는 타려고 작정한 영상입니다. 뒷발이 너무 안 올라가서 고민입니다. 음, 앞발 캐치 연습할 때랑 뒷발까지 올리려 할 때랑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게 쓰기킥 연습하면 처음에 많이 다르죠. 스쿠비 약한 건지 보드가 천천히 도는 것 같습니다. 좀더 빨리 돌리는 팁.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음예잘 봤습니다. 이 앞쪽에서 찍은 영상 보니까 지금 샴푸를 여기서 했는데 착지할 때 요렇게 날아가죠. 엄청 많이 날아갑니다. 저도 리킥을 많이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뛰면은 약간 요쪽으로 날아가는데요. 진짜 잘하는 프로들 보면 여기서 뛰어서 한 뛰면은 한 요정도의 착취합니다. 여기서 요정도. 근데 이제 너무 멀리 날아가죠? 이거를 일단 고치면 좋은데 이거는 고치는 방법이 뛸때이 상체가 이 순간 몸이 요렇게 기울어있습니다. 이게 기울지 않게 해야돼요 허리랑 목을 딱 약간 펴주면서 뛰면은 안 기울겠죠 그냥 점프를 약간 앞으로 뛴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방향으로 최대한 뛰려고 노력을 해야됩니다 여기로 뛰는 걸 생각을 하셨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뛸때 여기로 뛰지 말고 위로 뛰려고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영상 어? 어? 탔는데? 예 그러고 아쭉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예, 음, 음, 타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습을 하다 보면 돌리기만 하고 안 타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예, 스리키지 아니라 샤비시라도 그렇습니다. 보드를 던지기만 하고 보드 위에 발을 올리려고 하질 하지 않죠. 하지만 이 영상 보내신 분은 영상 보내신 분은 발이 오, 발을 이발 올리려고 이렇게 발을 보드 위에 올리려고 하죠 셔 이렇게 좋습니다 자첫 번째 문제 지금 뛸때 어깨 모양 지금 이 상태에서 뛰는데 탈때 어깨가 프론트 사이드로 돌아가면서 꼬이죠 이렇게 되면 만약에 보드 위에 발을 올렸다고 해도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엉덩방아쉽게 되겠죠 어깨가 안 돌아가게 해야 돼요 자, 그러고 이거는 보면 뒷발발목이 앞으로 살짝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으로 안 차고 뒤로 차요. 고그 다음 이것도 똑같네요. 뒤로 차죠. 그래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플립이 잘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깊게 더 깊게 안으로 더찼으면프리다 돌았을 거예요. 어, 돌아가네. 맞죠? 자, 잘 보세요. 이 영상은 뒤로 차고, 이 영상은 살짝 앞으로 찹니다. 살짝. 이렇게. 그래서, 보드가 다 돌아가요. 이렇게. 뛸 때, 밸런스가 약간 꼬여서, 또 어깨가 프론 사이드로 돌아가죠. 제가 생각할 때 스위픽은? 스티피가... 상체의 밸런스, 그리고 점프할 때 밸런스가 흔들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뒷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3킥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앞발을 이렇게 뻗는 사람도 많지만 음, 앞발을 거의 쓰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앞발은 그냥 모양만 내는 것이지 뒷발로 거의 모든 걸한다생각됩니다 빨리 돌리는 방법은 제 생각에 스탠스 조절하는 것 같아요 저는 힘센 사람들은 스탠스를 넓게 잡으라고 하고 가볍게, 편하게, 빠르게 돌리고 싶은 사람은 좁게 하라고 하는데요 또는 힘이 약한 사람들 저도 스탠스를 넓게 하고 안 하고 좁게 하고 하거든요 이게 좁게 하고 하면요 보드가 진짜 빠르게 돌아요 대신에 밸런스가 좀 무너져요 왜냐면 이렇게 서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니까요 3힙도 이렇게 잡으면 밸런스 잡는 건 어렵지만, 보드는 빠르게 돕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빠르게 돕죠? 이제 넓게 하면은, 힘이 좀더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뒷발을, 이 방향, 앞쪽으로 깊게 쳐야 된다 했잖아요. 좁게 하면은, 힘이 이 가운데 딱 모여있으니까, 뜰 때, 뒷발만 딱 안으로 넣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하면 뒷발량 안으로 넣으려면 동작을 좀 크게 해요 그래서 더 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힘만 세면 이렇게 해가지고 안으로 꽉 세게 넣는 게더 랜딩하기 편한 것 같아요 타기 어려워 힘이 두달려서 그래서 이스트스는 영상 보내주신 분께서 하실 때 이렇게 또 연습을 해보고 해보고 이렇게도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뒷발을 올리려고 하는데안 올라간다. 그거는 뭐 다른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팝샵이 또 하실 줄 알잖아요. 그러면 팝샵이 또 마찬가지로 팝을 끝까지 안 넣고 타려고 하면 팝이 약하게 들어가서 돌아가지고 열도 타거나 아니면 아예 못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팝써이을 철수에 딱 붙어서 타게 하려면 정확하게 차고, 타 붙어서 붙어서 쓰리킥도 정화줍니다제 생각에 쓰리킥은 정확하게 발목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앞쪽 방향으로 느낌상 이게 아니고 뒤로 차는 게 아니고 약간 대각선 앞쪽으로 조여진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렇게 차때이 소리가 나야 돼 그럼 제대로 차는 겁니다 발바닥 느낌이 느껴지고 타야 돼안 느껴지게 하면 보드가 뒤 집어져서 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뒷발이 땅바닥에 보드가 딱쏘올하면 어, 발바닥 이땅이안 닿더라도 이딱쏘올 하게 안되면 비교적 잘 돌아가요 근데 이제 높이 뜨는 걸볼수 있는 방법은 이 딱을 얼마나 세게 하느냐에 따거예요 이게 힘이 세면 깊게 바닥 넣어서 보드가 부왕 떠요 근데 이제 딱 적절한 힘으로 가볍게 닿을 만큼만 딱 차면 딱게 돌아가요 모양이 끝까지 나오는데 힘을 세게 할 필요는 없고 힘센 분들 또는 스타일적으로 높이 뜨고 싶다 그러면 힘도 빡 주면서 동작도 끝까지 하면 높이 뜨면서 딱 되겠죠 뭐 그건 뭐 스타일 차이입니다 또 어깨가 돌아가면 뜰때 시선은 여기 말고 여기 보고 하시고요 아니면 여기를 못다가도 뛰려고 할때 약간 안으로 넣으면서 뛰 세요 막 요렇게 하는 고하 사람도 많은데 저도 옛날에 이렇게 고 연습했거든요 그럼 랜딩 할때딱 딱 하고 어깨 이렇게 되면서 뒤로 넘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이렇게 어깨를 닫아놓고 연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발목이 이렇게 돌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되지 않지? 아니면 뜰때 약간 안으로 넣으면서 알겠죠? 오케이. 와, 부서질뻔 했어. 영상 보시고 잘 안되거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이나 메일로 또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